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랩에서 나온 무선 이어폰 에픽 에어 트루 와이얼리스입니다. 제랩이 국내에서는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미국 베스트바이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고 2021 테크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브랜드만큼 생소한 충전 케이스가 제공되지만 충전 케이스 완충 시 최대 40시간, 이어폰 완충 시 최대 12시간, 그리고 유선 및 무선 충전을 지원하며 15분 급속 충전으로 1시간 사용이 가능한 막강한 충전력을 자랑합니다 블루투스 5 AAC 코덱을 지원하며 초저 지연모드 지원 장착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세 리뷰가 전속 모델의 착용샷이 끝난 후 계속되겠습니다 <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형님 왜? <웃음> 베스트바이 아세요? 미국 하이마트 전자제품만 취급하는 음. 미국의 아주 큰 마트죠 네. 미국산 하이마트, 네, 미국산 맞습니다. 전자랜드 네. 베스트바이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제품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이랩 에픽 에어 트루 와이러스 아 힘들다 <웃음> 겁나 길어 아 그러니까 <웃음>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무선 이어폰은요 네. 바로 베스트바이와 메탈령 형님이 보증하는 어? 야 시작도 안했는데 뭘보증이네 형이 좋다며 아 좋긴 해아살 <웃음> 떨린다 한번 가볍게 박스를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rn 네, 또 미국 형님들이 어. 아, 이게 또 패키지에 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 야 엄청 썼어 뭐 내가 썼나? 봤을 때 박스를 딱 열면 음. 제품 나오고요 그쵸. 그렇죠 제품 그쵸. 나오고 그 다음에 짠 이어팁들이 <웃음>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짜자 짜잔. 메뉴얼 우와, <웃음> 우와! 다시 간단한 그냥 퀵 스타트 가이드가 들어있고 끝이죠 네. 진짜 이 패키지 <웃음> 우와 <에이. 웃음> J랩의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 무선 이어폰 케이스잖아요 네. 충전 케이스인데 굉장히 좀 독특해요 독특하죠. <웃음> 요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 보기 힘든 게 아니라 처음 봤어 이거. <웃음> <웃음> 아 근데 저는 음, 음. 어,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음. 자꾸 보니까 좀 괜찮은 게. 왜? 삐삐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허리춤에 딱 차고 가는 거지. <웃음> 어, 당신 연세가 나와요. 나레텔레콤 <웃음> <날의> 말로. <웃음> 아 나는 삐삐보다는 <웃음> 응.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뭐? <웃음> 약간 뷰포 같은 그런 거 병. 어. 어. 뿅. 어 아. 당신도 인싸가 될수 있습니다. <웃음>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어폰이 나오는데 네. 이 충전기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죠. 와, 베스트바이 1위의 저력. <웃음> 전정국. 아, 미국 형님들의 저력입니다. 아, 거기다가. 네. 이쪽으로 꼽든, 이쪽으로 꼽든, 상관이 없다고요! <웃음> <웃음> 양면 와! <웃음> 베스트만 1위하냐, 이런데! <웃음> <웃음> 또, 또 있잖아, 또! 뭐, 뭐가 또 있어? 무슨 증절이 있야 <웃음> <웃음> <웃음> <이야. 웃음> 최고야, 최고! <웃음> 어. 아, 최고다. 아,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 야, 이게 아. 미국 형님들의 음. 감성은 그런 걸 아. 좋아해. 그쵸, 그쵸. 그쵸. 아, 뭐더안 들고 다니고, 음... 아이, 크면 좀 어때. 음... 허리에 차면 되지. 음...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웃음> 생각보다 편하기는 해요 네 맞아요. 어, 케이블 따로 챙길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음. 무선 충전이니까 이거 딱 올려놓으면 끝이지 아, 아. 일사가 돼서 핵일사 아 그렇죠 어. 거기다가 음. 이게 케이스에 그냥 완충 시몇 네. 시간이죠? 36시간 아 그렇지 3일 내내 밤낮으로 음악을 <웃음> 들을 수 있고 케이스 말고 그냥 이어폰 내 충전 시간 몇 시간이죠? 12시간! 난왜 이거 알아! 12시간이라고! <웃음> 공부 많이 왔어! a l 시 키면 8시간이라고! 깨어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웃음> 너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들려줄 거야! 아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는. 아, 역시. 아니, 시,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사실 요새 뭐그 정도 되는 게 <웃음> 이어폰들이 없진 않지만, <웃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음. 그 베스트바이 1이잖아요 음. 제가 항상 그런 아마존이나 그런 리뷰들을 읽어보면 아그 미국 형님들 특성상 음질보다는 음. 뭔가 이렇게 내구성 이런 거를 조금 더 쳐주는 <웃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또 형님들 이좀 음. 와일드하시니까 음. 어 그래서 막, 막 쓰고 그러는 거지. 어, 소 잡고 음. 그래야 되니까. <웃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음. 내구성에 되게 좀 중시하는 네. 경향이 있어서 음.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소리가 얼마나 괜찮을지 음.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10만원 정도 10만원에 네. 거의 육박하죠? 그렇죠 유사 10만원 유사 10만원은 <웃음> 뭐야? 야야 순간적으로 내 뭐, 머리가 정지할 줄 알았어 유사 10만원은 뭐지? 어4452면 10만원이야 9만원대 후반일걸요 이거? 그러니까 네. 유사 10만원 <웃음> 어쨌든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되면 아 소리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이제 ANC 뭐 이런 기능들 음. 부가 기능들이 좋다고 해도 네. 사운드가 안 좋으면 이건 이어폰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렇죠 아, 우리만의 기준이지만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음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폰은 커요 네. <웃음> 미국 형님들 이 호탕하셔! 사이즈도, <웃음> 사이즈도 호탕해 그냥 어. 어떠세요? 옆에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어. 약간 튀어나온 느낌 있나? 살짝 튀어나온 음, 느낌이 음. 나죠. 음.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음, 음. 여기가 이렇게 너무 평평해가지고 약간 귀에 굴곡이나 이런 걸 음.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으면 음, 조금 음. 안착되는 느낌이 날 텐데 음. 이게 좀 평평하다 보니까 음. 저처럼 이제 귀 안에 음. 사이즈가 네. 크신 분들이 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귓볼이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음.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 테스트를 하려고 형님이 물건을 받자마자 들어보시더니 음. 야 이거는 락머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음> 아니 도대체 락머신의 기준이 뭐죠? 생각보다 음.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 네. 락이나 메탈음악을 들을만한 이어폰이 많이 없어요 어. 일단은 하이 쏘면 안되고 아 그렇죠 하이가 쏘면 메탈은 진짜 쥐약이에요 그렇죠 귀가 뭐, 아프니까 귀 너무 아프지 아, 그 다음에 펀치감이 좀 있어 줘야 되고 아 맞아 락은 음. 일단 펀치감 탁탁 밀어주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아 힘이 좀 있나봐요 예저 네. 네. 같은 경우도 그런 락 머신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네. 기준으로 먼저 삼는 부분이 네. 스네어 거든요 그쵸 스네어가 아. 뻥뻥 터져줘야 되거든 그쵸 그렇죠, 스네어가 응. 뻥뻥 이라는 응, 응.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웃음> 왜뻥이냐면 뭐죠? <웃음> <맞아? 웃음> 왜 뻥이냐면 이 뻥소리는 스네어에 저음이 없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보통 이제 이어폰 무선 이어폰들 특히나 이제 조금 저렴이 제품으로 가면 약간 하이 대역이나 음. 저음 대역들을 조금 이렇게 튜닝을 보강을 해서 네. 이렇게 듣기 좋은 좀가 자극적인 소리들 음.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미들이나 이런 데가 살짝 뒤로 물러서면서 음. 스네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중저역대가 음. 게안 나오고 음. 스네어가 뻥뻥 소리가 아니라 땡땡하는 소리가 날 음. 때가 음.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락머친우를 일단 탈락이라고 음. 봐야 돼요 음. 네. 스네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재역대들이 그 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그 기타 요런데도 이제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믹스를 뚫고 나오는 스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비켜 아, 그쵸, 그쵸, 그쵸. 내가 최고야 이러고 그럼, 스네어가 빵빵 터져야 되는데 네. 아 근데 그러면 이게 터진다는 얘기예요네 있어요 보증 서으니까 그, 네. 어디 한번 <웃음> 가망 지내보라고 비트 주시죠. <웃음> 네, 오늘의 레퍼런스는 스킬렛이라는 미국 밴드고요. 이 밴드가 재밌는 게 드러머가 여잔데 드러머가 여자여서 재밌는 게 아니라. <웃음> 왜 드러머 왜?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웃음> 드러머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어, 실제로 노래도 부르고. 아, 드러머스에서. 노래를 해서. 어. 나온지는 조금 된 곡인데 히어로라는 <웃음> 노래입니다. 드러머 목소리가 하투 같지 않아요? <웃음> 드러머 분이 보컬보다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토테니까. <웃음> <웃음> 야 락머신 음, 음. 느낌 있네. 아 이유를 알았나요? 아 살짝 펌핑이 돼 있어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이게 음. 뭔가 이어폰 자체가 음. 굉장히 있는 그대로 그냥 딱내 보여주는 음. 그런 이어폰은 절대 아니에요. 내추럴하잖아요어 내추럴하고 음, 이런 느낌은 음. 아니고 네. 그 음압을 이렇게 살짝 우리가 음. 누른다고 표현을 음. 하는데. 음. 이게 약간 그 공격적인 성향들 음,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포하기 위해서인지 음, 음. 살짝 이렇게 눌러 가지고 믿을 음. 그 대역이나 이런데들이 꽉 들이차면서 그쵸. 펌핑이 빡빡 되는거지 네, 그러면서 막 킥이랑 스네어가 막 뽕뽕하고 터지는 <웃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폰이 볼륨이 좀 나와요 어, 볼륨도 음. 꽤 나와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시원하게 음. 좀 들을 음. 수 있는 네. 그런 맛이 있네요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살짝 이게 미국 사운드야. <웃음> 약간 그러고 있지. 어, 미국 사운드. <웃음> 어, 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어. 이제 미국 사운드라고 음. 얘기할 때그 음, 음. 약간 그 크리미한 느낌? 그렇죠. 천조국에서 어. 만든 버터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어,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맛이 무슨 맛인지는 알것 같아요. 알지, 알지. 어, 그 느낌. 네. 저희가 어. 사실 영국 음. 쪽에다가 뭐 마스터링 음. 작업을 의뢰해보거나 미국 네. 쪽에다 의뢰해보거나 이제 음. 여러 나라에다 의뢰를 해보면 네. 그 나라 고유의 특성에 맞게 마스터링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입맛이 달라요. 어, 입맛이 <웃음> 달라요. <웃음> 근데 이거는 딱 음. 진짜 미국에 보냈을 때 나오는 그런 사운드 느낌이 있어. 마나 천주국이야 뭐 이런 느낌이 어, 있어. 굉장히 빡빡하고 음. 네. 막 그런 소스들이 다막 오밀조밀하게 꽉 들어차 있는 느낌들. 네 맞습니다. 그런 아, 네. 느낌이 있는데 음.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 먼저 알것 같아요. 뭐죠? 살짝 답답할 수도 있죠 살짝 답답해요 음, 음. 기본 사운드는 음. 눌려 있어서 펀치감 있고 이런 음, 것들은 음. 너무 좋은데 고역도 살짝 눌려있고 음. 저역도 살짝 조금 눌려 있는 듯한 음, 음. 그래서 그대역대에 있는 소리들이 좀더 시원하게 치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앱을 보니까 EQ가 있더라고요 EQ 싫어하시잖아요 EQ 싫어하는데 <웃음> 어떻게 안 되나 그러고 내가 이렇게 좀 만져봤군요 어? <웃음> 웬일이야 형 <웃음> 한번 해봤어요. 있길래 그냥 <웃음> 진짜 뭐, 마음에 되나? 들었구나 이거 어, 안 되나. 그리고 음. 메타령이 보증한 프리셋. 잠깐 보증 보증하지 마. 어떠세요? 형이 믹스한 거 같아. 아 저는 이제 형이 항상 작업하는 거 옆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져 있어서 이렇게 펀치감 나오는 상태에서. 킥이랑 어. 약간 고역 열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웃음> 시원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는 딱형 스타일이네. 이 EQ 프리셋 한번 설명 좀해 주시죠? 어, EQ 프리셋 설명해 드리면요. 예, 일단은 저음역대 살짝 올려 놨고요. 어, 지금 주파수 때로 보면 거의 한 200kHz네요. 네. 200 200 올려 놨고요. 네, 네. 그다음에 중음대도 살짝 올려 놨고요. 아, 770과 1 k h 대 네. 예, 고음역대도 올려 놨는데 네, 네. 다만 2 k h 는 조금 줄였습니다. 아 2kg는 살짝 줄였네요 예. 왜죠? 귀가 아프니까요 <웃음> <웃음> 귀가 아픈데요 그건 네. 줄이고 근데 그럼요. 지금 보면은 네. 굉장히 살짝살짝씩 건드려놨네요 이귀가 안좋으니까요 <웃음> <웃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어플에서 제공하는 음. EQ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조금 어거진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음. 이 EQ들은 많이 건드리면 많이 건드릴수록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주 살짝만 네, 근데 지금 살짝 요정도 네. 리터치만 했었을 때 네. 크게 어, EQ때문에 뭔가 손상이 갔다라는 느낌 없이 네. 어, 약간 튜닝이 조금 바뀌었다 네. 요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락머신, 메탈머신 들을 때는 네. J랩의 형 프리셋 해가지고 들으면 되겠네 다른거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가요로 거? 한번 갈까요? 가요? 응 가요? 아이유? 어, 아이유가 괜찮다고 형? 그럼요 형 가요 믹스 안하잖아요 <웃음> 아이유 믹스 해본 적 없잖아 아 아이유 믹스 해보고 싶다 <웃음> 어떠신가요? 이거 잘맞졌다요 아, 괜찮다니까요. 어, 괜찮다니까요. 아, 이에 다른 곡까지 잘 맞을진 난 진짜 장담 못하겠어. <웃음> 근데 지금 이셀레브리티이 곡에서는 <웃음> 네, 정말 네. 이 튜닝이 잘 맞아 떨어진 게 음. 베이스의 그 신스 베이스 소리들 음. 있잖아요. 네. 그거에 저역들이 아까 그 음. 올린 대요 음. 이게 조금 더 초저역이었으면 음. 이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그 무브 베이스 톤이잖아요. 네, 예. 그 베이스 톤들이 200 헤르츠 때에서 살짝 올렸을 때그 약간 음. 그 가슬가슬한 그 무브 베이스 음. 특유의 음. 그 필터 음. 느낌들이 좀잘 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웃음> 우리 지은이 목소리가 아, 못 이기지. <웃음> 어, 2kg 대를 음. 살짝 낮추면서 그 음. 위에 영역대를 살짝 높여놓으니까, 네. 어, 되게 그더 산뜻한 음. 느낌이 사는 거야. 음, 가시가시 하지. 어, 그런 느낌들이 음. 더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음. 조금 더 올렸을 때 귀를 이렇게 좀 쏘는 음. 부담스러운 영역대들은 살짝 눌러주면서 위에 대역 밝은 화사한 영역대들이 올라오니까 네. 목소리가 가슴에 날아 와 꽂힌다. 진짜 개 <웃음> 프리셋이에요. 싸늘하다, 어, 어, 아주 그냥. <웃음> 이게 사운드적으로는 네, 굉장히. 가격대비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특성이 굉장히 강한 음. 이어폰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올라운드 형이다 뭐 이렇게 음, 말할 수 없고 음, 네. 그 다음에 약간 정적인 음악들 어쿠스틱 음, 음악 들이나 좀클래식컬한 음악들에는 음.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쵸. 지금 이런 락이나 메탈 음. 그 다음에 조금 더 신나는 음악들 음. 요런 데에서는 굉장히 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EDM도 음.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힘이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힘이 좋고 펌핑감 있고 이런 음. 사운드들을 좋아하시는 음.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음. 대신에 이게 렇 조금 막 넓고 막 펼쳐지고 음. 섬세하고 이런 어. 음.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하나 기억해 두시면 구매 가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b r n 그다음은 저희가 ANC나 이제 네. 기타 부가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통화품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고객님 미납금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미납금이요? <웃음> 네네. 예, 제가 선납했는데요. 금액이 한참 모자르세요. 예, 얼마나 모자르죠? 한 3천만원 정도 모자른데요. 아 그거 문화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한가요? 네네 보내주세요 문화상품권 3천만원어치. 네 예, 제가 두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 통화는 어떠세요? 통화 저번보다 좋은데요? 아 지금 뭐 소음이나 주변 소음은 어떤가요? 거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 꽤 시끄러운데 아 거기는 시끄럽네요 아네 그래요? 네 어, 그, 그런데 이제 주변 소음들은 잘안 들리고요? 네 저번보다 안 들려요 <웃음> 언제쯤 얘기하시는 거죠? <웃음> 아 며칠 됐잖아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예 문화상품권 준비하시고요 예자 <웃음> 통화 품질 어떠셨어요? 좋은데요? 시끄러웠을 때랑 조금 네. 주변이 조용했을 때랑 차이가 좀 있었죠? <웃음> 주변 소음도 깔끔하게 잘 들어와요 <웃음> <웃음> 아까 소음이 있는 구간은 약간 대로변이에요 음. 네, 그리고 소음이 조금 덜했던 구간은 대로변에서 약간 한 블럭 들어오는 골목 정도 네. 네, 그래서 대로변 소음이 아예 없는 골목은 아니었는데 네. 뭐그 정도에서는 차단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네. 아무래도 대로변 정도 가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소음이 조금 새가 음. 들어오는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화 품질도 아주 막 고가의 이어폰 대비 굉장히 좋다라고 음. 할 수는 없지만 뭐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 예 네, 네, 맞습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b e r n o g u ANC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웃음> 뭐야? 외부 소리 듣기 모드 장난 아닌데? <웃음> 오. 어. 지금 외부 소리 듣기 모드가 네. 지금 제이앱에서는 비어웨어라고 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어, 그거를 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부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웃음> 너무 적극적이야? 어. <웃음> 계속 좋은 기분은 아니야.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밑에라 위에라 막 이렇게 많이 잘려가지고 다른 이어폰들처럼 네. 뭔가 현실감 있게 들린다기보단 음. 약간 라디오 톤처럼? 어, 그렇죠. 음. 만약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크게 해놓으시면 네.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웃음> 그런데 이제 네. ANC 모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음. 음악을 플레이했을 때 네. 뭔가 소리가 사라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음. 네. 어, 하지만 ANC의 감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버스나 대중교통을 음. 이용했을 음. 때좀 조용하게 음악을 듣고 음. 싶다 이 음.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소음을 조금 줄여준다 정도까지 음. 그 정도 성능에서 만족하실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모크 네. 네. 총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앞에서 그렇게 보증한다그 해서 뭘 총정리를 하래? <웃음> 형이 다 보증하고 책임지고 해야지 무선 이어폰 중에 네네. 락이나 메탈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왜왜 네. <웃음> 왜, 왜, 왜. 그 많지 않은 것 중에 그래도 우리 꾸준히 락머신을 추천하고 있다 <웃음> 어떻게든 <웃음> 찾아가지고 <웃음> 어떻게든 찾아내 <웃음> 네. 그래서 락이나 메탈이나 아니면은 좀다이나믹 있는 음악들 네네네. 좋아하신다 그러면 괜찮은 선택이에요. 사실 이 케이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네. 편리하거든요 음... 왜냐면 케이블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그 네. 다음에 어쨌든 충전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굉장히 좀 오래 간다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물론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하지만 허리춤에 차면 되고 <웃음> 천조국의 실용성을 네. 느껴보고 싶은 데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가방을 가지고 네.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 사이즈가 뭐 조금 커지거나 작은 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나좀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미국 갬성 네. 미국 갬성 그렇습니다 네. 그 전용 어플이 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ANC나 외부 소리 듣기 모드도 그 정도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할수 있는 터치 컨트롤들도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EQ 설정을 할수 있는데 EQ 프리셋을 4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네. EQ1, EQ2, 3, 4까지 해가지고 4가지의 네 EQ 프리셋을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돌려 쓸 수가 있는데 EQ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기 보다는 약간의 그런 변화들,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정도의 변화를 조금 튜닝을 하기에는 적당한 네.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요 네. 또 메탈형님이 보증하는 그 메탈 프리셋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약간 아까 그런 착용감이 조금 아쉬웠던 음, 음, 점그 음. 다음에 ANC 기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음, 음. 좀더 많이 국내에서도 좀 선방하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베스트바이에서 그만큼 선방 했으니까 네. 베스트바이와 또 메타룡님이 보증하는데 아 좋겠지 좋아요 만 하고 보증 얘기 만들면 으온마에 <웃음> 힘이 풀려 오랜만에 또 락머신이 등장했어요 국내에 계신 모든 락팬 메탈팬 그리고 아이유팬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리는 제이랩 이어폰 제이랩 에픽 에어 트루 와이얼리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지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빨리해! 빨리하라고! 우리의 이 구독 강요가 메탈이야 빨리해~~ 아니 존말할 때 하라니까 아니 빨리 하라고 라고.